이거면 오케오 오케오 오케오 l e 안녕하세요. 자오늘은는와 리아와 오케오 Let's g 라는 게임에 들어왔는데요. q u i 오케오 Let's go. s 이 맵은 이렇게 모래밭에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케오 Let's 터아 누가 나 잡았다 누가 나 잡았다. 어 누가 리아를 자고막 어디로.. 어! 어 잡을 수가 있어? 잡을 수가 나? 있나봐 어 나, 잠깐만 나나 나 모래인간이 됐어 어! 리아야 너 어디로 떨어지는 이거, 거야? 이거 나? 이거 놔! 이거 놔! 어! 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너는 안 잡히는데 어, 그러니까 레벨이 높아야 잡을 수 있는 거 아님? 그치? 그런가 봐어제때나 이거 모래인간이 돼서 모래가 온몸에 묻어버렸어 어, 어, 너가 이번엔 이 사람 잡은 것 같은데? 어, 그러네? 널로 와. 너내 친구를 괴롭혔어. 맞아. 떨어져. Please help me. <웃음> 야, 나 앞이 잘안 보여. 이거 진짜. 이거 어디서 실수 데 없을까? 타가 뭐야, 타? 어? 몰라. 몰라. 들어가 버려. 아, 아, 싫어, 싫어, 싫어. 어, 아. 어들아. 여매니 뭐야? 나 뭔가 오, 막 튀기 키기, 튀기 모드를 막 이렇게 어? 한것 같아. 너 약간 그거 같아. 너너너 너, 너, 너, 너 인절미 과자라고 <웃음> 알아? 인절미가 됐어. 이거면 우와 얘들아 이거 봐봐. 이게 용암도 있어 용암. 어 저기에도 뭐, 어떤 사람이 용암에서 온천 따뜻한 거본데 너무 뜨거워. 어. 아, 나나나 나. 이 사람이 날 끌고 가고 있어. 루키가 이 사람 루키 사람이 날 끌고 가고 있어. 아, 어, 이러지 마세요. 아니, 왜 그래? 내가 도와줄게. 진짜 이러지 마세요.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 말 그대로 구멍이에요. 뭐? 어? 구멍이라고 이게? 아무것도 없어? 아, 저 사람이 날 구멍에 빠뜨렸어. 저건 어? 내가 복수를 줄게. 나한테 원한 같은 게 있나 봐. 리벤지라는데? 리벤지라는데? <웃음> 다시 <안> 하라는데? <웃음> 아 리벤지? 내가 복수해줄게 <웃음> 나한테 복수한거 같아저 사람이 에이 내가 복수중이야 <웃음> 한동안 어지러울걸? <웃음> 한동안 어지러울걸? <웃음> 어? 죽어있어 어. 마른 모래 젖은 모래 눈! 눈이다 눈! <웃음> 눈사람 되자 <웃음> 눈사람! <웃음> 어. 와, 나 징글벨 징글벨 어너봬 너네 좀 추울 때 나도 껴줘 아. 아, 나좀 어. 꺼내줘. 잡, 꺼내줘. 나도 어? 꺼내줘 오자나자자자나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나자자자자나자자나자자나나자자나자자자자나 <웃음> 리아 오예 오 h Oh, yeah. Oh, y e a 오 Oh, y e a 아이 h 아아 a h Oh, y e 아아 Oh, yeah. Oh, yeah. o 징글벨 a 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Oh, 야 나, 우라, 씹어버 나, 올라갈 가 없어. 어버다, 내가, 내가, 함 내가, 내가, 내가, 내해내뿅와 이거 뭐. 뭐야 가내야아 이거 점프가 하는거야 이거 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이내람 내가, 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어잠깐 내가, 내 어디야? 난 죽었어. 내가 걸어 줄게어디 있어? o o k 기야지마 죽었어, 이미. 그럼 안녕? 안녕? 그 안에 괴물이 있다고? 이 안에 괴물이 있어 오케이 e m u l i d 이 u c i a 어, 이 왔다. 녀석이야! 어디 어? 어디? 이 녀석이야! 누구? 이 녀석! 누구? 아 미호가 나? 괴물이었어? 맞아! 진리야 그건... 죽여버릴거야! 그건 납득이 되는군 자. 이거 어디야 여기? 어? 여기, 여기 자연으로 나가는거 같은데? 장애물 게임 완료하여 잘했어요 오. 그치? 렇어 천장으로 와버렸다 좋아 우리 그러면 은 거기 가보자 어? 여기 다른 곳인건가? 여기 투도 있다 어? 오비투? 투 사람들이 다 세... 모래인간이 되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와저 사람 올라올듯 말 뜻하고 있어 과연! 어, 어 떨어졌어! 절대 도못네 <웃음> 어? 여기가 아닌가? 아! 응? <웃음> 야, 야 얼굴은 왜안 됐어? 아, 거기까지 당구면 <웃음> <담그면> 안 돼. <웃음> <웃음> 어? 오케이 감자와 어, 마요네즈. 어, 얘들아. 왜? 응? 내가 뭐 발견했는데 말해도 될까? 될까? 어. 저기 사다리 있음. 오? 근데 사다리 위에 사람 있음. 에이. 사다리 머리? 있음. 위에 가 위에 가면 더 엄청난 게있으려나 무서운 사람 있음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할아버 r <웃음> v e 그 t 네 그러면 o o 리 n 야 나는 마스타드 뭐, 머스타드인가? 나? 난 어, 마요네즈인데 마요네즈야? 마요네즈에 어떤거 찍어먹지? h 어? 마요네즈를 누가 뭐에 찍어먹어? 어? n 어 g h t Good 어 i g h 일단 좀 물에 씻을까? 물에 씻을 수 있지 않을까? 물이잖아 이거 어 여기 트고에도 있는데 아 물에 씻, 씻을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허. 씻겨 씻겨? 죽는데? 아 아니 물인데 왜왜 왜 이게 안 씻겨? 왜 나올 수도 없어 이거 젤리처럼 돼 있냐고? 아 수고, 티키 물이 아니잖아 이건 자 어쨌든 오늘 퀵샌드라는 맵에 들어왔는데 <웃음> 절대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초콜릿이 되고 싶으면 은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야 리아 이거난리나고봐 저니까 그러니까. 나도 초콜릿 아, 초콜릿이 야. 장이긴 하지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좀 빨리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원혜 있는 영상으로 전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